거의 2년만에 가는 한강인데 엄청 뭔가 설레면서도 귀찮고 그렇답니다 그 친한 언니랑 한강을 가게 됐는데 제가 가고 싶다 보니까 언니도 나도 가고 싶어! 이렇게 해서 가게 됐거든요 즉흥적으로 거의 가는 건가? 그래서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일단 지금 도착한 건왔는데 K-POP 체험관? 이런 것도 있네요 어? 이런 배경이 나오는게 맞을까요? 사람은 있어서 제 이름을 좀 보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. 지금 언니랑, 언니가 여기 있는데, 제가 여기 있어요. 완전 끝과 끝에 있어서, 이렇게 가면서,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. <웃음> 음,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. 점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끝까지 같이 서올 줄이야 그니까 너무 멀었는데 생각보다 아니 나 이렇게 온적 처음이야 나는 원래 가로수길에서 이렇게 왔지 근데 오면 은 가로수길에서 절로 도착해? 아니 나 가로수길에서 온게 아니라 무슨 저기 위에 정류장? 이게 바로 위 저기에서 어, 내려가지고 음. 아니 저기에 나 음. 핑크빌리도 있고 핑크연리도 있다고? 갈 때도 있고 막 그래 아 진짜? 나 어, 그쪽으로 가라 <웃음> 오~~~, 오 늘오씨 너무 좋 n s b o r o u g h 가저 아.. 이 도착했습니다~! <도착하셨습니다>. <웃음> <웃음> 깔고 뭐 까다이이고 <웃음> 장원지구의 한강.. 뭐야.. <웃음> 장원 자원 한강에 핑크뮬레가 있는 거 아쉽나요? <웃음> 와 진짜 예쁘다 나 핑크뮬레 처음 봐! 아, 처음 봐! 이렇게 많이 처음 봐! 우와! 예쁘다! 한번 써 보세요 영상에 여기 보세요 아씨 아. <웃음> 너무 예쁘다! 옷이 음. 진짜 예쁘다 옷저 비치랑 같이 쫙. 너무 예쁜데? 응. 진짜 이쁘다 컨지로. 핑크뮬리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? 이렇게 꼬시래기 같이 생겼어요. 진짜 예쁘다. 꼬실꼬실. 이렇게. 귀엽죠? 약간 벌레 같기도 한데. <웃음> 여분 여기 빨리 오세요. 맞아, 이제... 여기 이제 없어진답니다. 다져요 이건 언제 되지? 이건 저... 그걸 모르겠네. 음, <웃음> 네. <웃음> 내 머리카락 같다. <가방. 웃음> 아니, 이거 봐. 네 머리 색깔 아니야? 핑크. <웃음> 어? 약간 비슷하지 않아? 내 머리카락이 왜 여기 있지? <웃음> 내 머리카락이 <왜> 여기 있지? <웃음> 아 웃겨. 나 진짜 어? 이뻐. 우와 핑크리 진짜 처음 봐 너무 예뻐. 음, 그림 같은데? 녕하세요 어... 음, 아. <웃음> 같이 찍고 싶은 열정. 자. 저를 찍어, 찍어주는 게 너무 웃겨요. 인생샷을 찍기 위한 그녀의 노력. 저잘 나오고 있나요? 열리라는 언니예요. <웃음> <택배에서>. <웃음> 저... 팔대신처럼 찍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열리라는 수장님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. 대박 건졌습니다. 예쁘죠? 오늘도 역시 마라탕을 먹으러 습니다 <웃음> <웃음>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나 <웃음> 이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어 복 아, 진짜? 복해 행복해. 행복해. 행복해. 행복해. 행복해. 행복해. 행 하하하 <웃음>